오늘 매일 다이어트 실패하는 분이 영상 꼭 보세요 짠!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바디 프로필 촬영 이후 제주 먹방 촬영 그리고 캠핑카 여행을 15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 쪘습니다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걸 입고 왔는데 진짜 배가 엄청 많이 나고 왜냐면 요즘 엄청 많이 먹어서 그리고 더대박인 거는 제가 옆에서 보면 흘러 내릴 것 같아 근데 다이어트는 진짜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브잇 응. 광고가 들어왔고 이게 저녁에만 먹어도 체중 조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고지만 그냥 진짜 실험 브이로그로 촬영하면 된다고 하셔서 진짜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다이어트도 해야 하기도 했어서 제가 2주 동안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보시죠 짠! 저의 2주 다이어트 동안 먹을 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맛있는 거 그냥 다 먹으면서 하려고 막 먹었거든요. 연박스 보시면은 아 얘가 진짜 다이어트를 하는 애가 맞는. 박싱 해볼게요. 아, 우리 이제 제가 2주 다이어트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맛은 두 가지 맛이 있는데. 제가 이번 2주 다이어트 때는 이것만 저녁에 먹을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으려고 이렇게 일단 주문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진짜 맛있게 먹어도 칼로리를 보니까 밥 반공기 정도의 분량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캠핑카 여행 갔었을 때도 간편하게 먹기도 되게 좋은 체중 조절식이라서 제가 챙겨 갔었던 건데 보이시나요? 진짜 안 믿기는 게 이게 무설탕 이라고 해요 진짜 안 믿겨 가지고 제가 담당자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식을 먹고 나서 후식을 꼭 챙겨 먹기 때문에 제가 항상 다이어트를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주식이랑 후식을 두 가지 다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엄청 포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2주 다이어트는 이두이스로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안박질 그릭 요거트하고 이게 무첨과 두유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같이 먹을 거고 반숙란 한박스테이크예요 쿠키도 3개 프루팅 케이크! 아이스크림! 짠! 피자까지 주문했습니다 이런 걸 먹고도 살이 빠질까? 진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아침은 간단하게 먹었고요 점심은 아... 저의 다이어트 첫 번째 밥입니다. <웃음> 오늘 점심입니다. 진짜 맛있는 거다 먹었어요. 와우. 짠, 나름잘 만들었죠? 저녁은 두잇스로 먹었습니다. 담당자님 죄송해요 한번 치팅했습니다. 와 진짜 말하는 직업은 너무 진이빤지는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이거 먹겠습니다. 이게 되게 편한 게이 안에 숟푼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넣어 먹으면 돼요. 이게 가루로 돼 있잖아요. 그게 비타민이랑 단백질이랑 1일 권장 영양소 다 들어있거든요? 약간 뭐 그래놀라, 프로틴볼 이렇게 좀 프리미엄 원료로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만 먹어도 1일 권장 영양소는 다 먹을 수 있는? 막 그래, 그래놀라 맛 씹혀요. 근데 나는 진짜 의심스러운 게 이게 무설탕이라고? 그릭 요거트 있죠? 진짜 맛안 나는 그 요거트에도 이거 넣으면 은 진짜 맛있어서요 진심으로.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저녁을 끝냈습니다. 운동은 평소처럼 매일매일 30분에서 1시간은 꾸준히 해줬고요. 그 결과로는 오늘도 아무도 없네요 오늘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 아저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제가 비포도 운동하기 전에 찍었었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벗어보고 먼저 애프터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여기다 놓고 벗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와 진짜 대박이다 네. 헉, 진짜 확연 와 아직 운동도 안했는데 복근 보이지 않아요? 짠! 2주 다이어트 애프터 모습입니다 와 무게로는 한 3kg 정도 감량이 됐던데 지금 원래는 복근이 아예 없었잖아요 비포 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복근도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내리면 은 비교가 좀더 쉬울 것 같아요 그때보다 확연히 많이 들어갔고 지금 엄청 드라마틱하게 다 빠지진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복근이 있잖아요 와 복근 이렇게 많아? 이게 뱃살은 다안 빠졌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식단 했을 때만 빠질 것 같고 제가 2주 동안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치팅 데이까지 제가 몰래 <웃음> 가진 거 치고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대박이다 이렇게 복근이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빼시길 에프터를 일단 찍어봤는데 그러고 나서 추가로 운동 더 했습니다 온 김에 <웃음> 제가 이번 2주 다이어트 때는 진짜 식단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식단 때문에 바디프로필은 이제 그만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렇,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은 그냥 바디프로필도 다시 한번 찍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 100일 뒤에 바디프로필 촬영 다시 예약했습니다 제가 진짜 바디 프로필 촬영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이거 진짜 물리거든요 그래서 식단 실패한 적 진짜 많고 제가 또 디저트 파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꼭 달달한 거를 챙겨 먹어야 되는 근데 이걸 두 잇으로 다이어트 하니까 이 점은 해결이 됐고요 그 대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운동은 진짜 꾸준히 했어요 근데 나는 운동은 꾸준히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저녁은 두 잇으로 그리고 아침은 저보다 조금 더 클린하게 드시면 될것 같고요 운동은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두잇 다이어트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다이어트하면서 단거 미친듯이 당겨서 실패하는 분들한테는 완전 강추하고요. 아니면 저처럼 2주 동안 스트레스 없이 체중 조절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식단 때문에 바디 프로필 다신 도전 안 한다던 일반인의 후기였고요. 저 같은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건강하게 여행하자라는 마인드로 다이어트도 열심히, 여행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